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게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와! 와! 니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나게. 딘가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이봐봐봐봐봐봐 웃기지 봐봐봐봐봐봐봐봐봐나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아니, 민규가 그냥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지 그냥 여기 여기서 혼자서 다른 동작하고 있는 요 아니 왜 쩔을 시킬까? 잠깐. 빵빵. 아. 이거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빵. 따다다. 오케이 오케이. 이잖아 아, <듣는>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분에... 여러분 시원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네, 세, 세, 세. 이거 약간 조금만 넓게 쓰세요 네, 네. 여러분 이거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네. 자그 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다운이에요 자, 맞아. 빠바밤 쿵요 빠바밤 쿵요 와너밤 웃겨 바밤 슬기랑잘 맞게 되고, 슬기가 맞고, 슬기가 속도가 있고, 세 번을 어차피 먹다 경험이 나 경험이. 나름. 뭐라고? 아 <웃음> 사람 <잘 빠졌어. 웃음> 저희가 골든디스크에 왔습니다. 캐럿들이 없어서 현장에 직접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했어요. 디너분롱색 머리 했어요. 분홍색 아니고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 아, 보라 보비아. 저 위에.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롱색 아, 무슨 색이지? 저는 핑크. 아. 거의 더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시랑 뒤에. 그분 염식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화면 속에서 옆에서 멋있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 입으로 위치우고 아니면 나을 후에 연습 네. 많이 하니까 연습 많이 했요여러분들 내가 고프네. 뭐 먹냐? 제가 평상시에 보시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뭐 칼도 들고 다니고 뭐 다양한 걸 들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해서 당분간은 이거를 좀 들고 다닐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여기 멍들어서 지금 목에 멍든 거 보여요? 이렇게? 목까지 멍들었어요. 이게 딱 지금 사랑니 뽑은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 정환이가 사랑니를 뽑아서 살짝 부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랑 댄서 누나 덩호도 있어서 조금만 더어 그런 뭔가 독을 삼키고 라는 이미지를 편안 하고 싶어서 렌즈랑 아이라인 좀 진, 진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 예, 리스 사전 녹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캐럿 분들에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 무대이기 때문에 캐럿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준비했죠 우진 씨? 저요? 저는 뭐안 했어요. 좋은 상을 받으면서 2021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음. 예, 캐럿들에게도 좋은 응원할 메시지가 다시 면겠어요 네, 아, 저는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뭐 골든디스크에서 우리 그 신인상 받았을 때오 저희가 또 이제 그 아낀다와 만세를 또믹스에서 무대를 하고 야, 그땐 또그랬는 신인의 패기가 또 느껴지면서 또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6년 동안 골든디스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그냥 감사하면서도 네. 네, 오늘 무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누구세요? 블루디스크. 기대. 기대. 기대. 다지 나가면 돼요. <웃음> 그럼 너 혼자 블루디스크 기대. <웃음> 골디 개근상 줘야 돼요 여기서 신인상을 너무 받고 싶어서 근데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본상을 몇 년째 받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잘해서 조금 더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대가 제일 많이 공들이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는 고생하신 무대인 것 같아요. 그가 어, 간만에 콘서트 하는 느낌을 시작서준비서 죽여서 서 좋아요.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죽 이거 이거 서죽서 네, 네, 어? 어 아, 이거아 네, 맞아요. 아, 거기까지 여기 있어. 여기까지 네, 있어. 빵, 빵, 빵. 내대, 라이, 라이, 라이. 아이 아무도 이쭉 뛴. 가면 스내이 내일 잘라 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더힙하게해 줘. 여기 힙한 대가 아니야. 네, 네, 네. 네. 너무 귀여워. 아 네. 아니 이것만 아까 아 이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 <웃음> 항상 무대 하면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지금 명호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기대하는 거. 호시 아까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모니터 열심히 하고 있는 호시. 호시야!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거 멋있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아, 아, 항상 그렇지. 캐롤랜드때 그때도 한명한 명씩 서로 아, 하는 맞아, 거 있잖아요.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인데. 맞아. 아쉬워, 아쉬워. 아니야, 아니야 아, 쉬워 아, 쉬워 아, 니야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렇게 되는 거야거이 머리카락 딱 하나 이거. 나거은거 이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이거. 이거. 이 뒷모습만 봐도 멋있어. 나. 점프! 이오잘 네, 뛰었다 어거 이거. 이 나 혼자 받고애단놀림받았어 <웃음> 민규 나한테 <나도> <웃음> 그러는 거야. 옆에, 옆에다 앉혀있어도 되겠다.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랩라 연말 무대 중에 너무 제일 진짜 탑 원. 도겸이가 본는탑 원.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오늘 녹화한 걸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나눠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그한국이 그러니까 아, 좋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아, 네. 한국이 좋으니까 어, 네. 재밌어. 하는데 내가 재밌어. 재밌잖아. 아, 네. <웃음> 이게 무대잖아. 아, 네. 네, 이게 무대잖아. 자나잖아, 네, 이게 무대잖아. 렛츠다이! 수상 안녕하세요, 수상팀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저희가 카운트스에서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문! 행가래로 네. 네. 아, 아, 우리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가온 차트 어워즈에서 저희가 네. 올해의 가수상을 네. 저희가 저번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올해도 받을 수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캐럿들, 네. 네. 캐럿들이 네. 만들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습니다 네. 근데 또 가온 차트에서 네. 선물을 보내. 어. 와 저희, 세스 네, 세스 네, 네. 저희 아직 아무,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네, 네. 아,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네. 진짜 이자로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진짜로 진짜 안 봤어요. 궁금해요. 네, 나도 열고 싶어. 빨리 열어보세다 엽니다. 진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과아요과자 네. 편지로 같이 왔어요. 아 캐럿. 이 불래요? 네. 자, 네. 처럼 빛나는 세븐틴 언제나 캐럿과 함께 하길 바라는 오, 마음으로 와. 보석 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븐틴의 앞으로의 활동도 와. 기대하겠습니다. 와. from 가훈차트. 와, 뱅킹 가훈차트. 13개 아니야? 아, 13개. 13개지. 그렇 아, 아, 진짜. 아, 뭔가 카메라가 새로운데 저희가 데뷔 초때 월드로 비상받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올해 가수상을 방문하는 게참 너무나도 복진,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네. 강원을 생각하면 저희가 진짜 숨이 막턱 끝까지 찰, 찰 때까지 매번 무대를 했던 아, 기억이 또 나는데 네. 어, 하루빨리 또 무대에 서서 네.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내년에도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